카 걸터 앉았어? 응? 걸터 앉아있어? 응? <쏘> <웃음> <오. 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No! Oh. 이게 진짜힘 리였어 네가 날 떠나는 게 꿈속인 게 틀림없어 너무도 나지 않는 게 누가 나좀꼬지아줬으면해 꿈이라면 너를 깨워줬면해 아님 내가 살수 없어 이게 진짜일 리였어